차도 되게 좋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구매를 했다고 해서 네. <웃음> 되게 추천을 해줘서 원래 중고차를 생각도 못했다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음. 진짜 생각한 거랑 다르게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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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뭐냐면요 어, 여성분께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친구분께서 여기 젊으신 분들대포가 알아요 이렇게 서있고 여기 다른 대우도 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바꿀 수있는거첫 번째 후보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A4를 보러 오셨다가 이제 금액이 좀안 맞아서 이제 시클도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시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좀받쳐줘서 그런 게 엔진 상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펜치 응. 양은 응. 조금 있네요 루이션도 응. 음, 일반적으로 마앞펜 네, 뭐 딱히 없고요 지적 한번 볼게요 힐링 상태 다양호하고요 네 두번째 보고 차량입니다 아까 이제 그익클루시브 등급으로 두대 골랐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쌌었던 차량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뒤쪽 문교환인데 이게 지금 저기 본네트랑 요 휀다랑 요거 세 개가 이제 교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한 번에 난 사고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앞에 아, 추돌하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 문은 교환을 안 했다는 거 운전석 문은 교환을 안 했다는 걸 보면 여기랑 앞에 있는 사고가 보통 별개로 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사고가 큰지 안 큰지를 보려면 보통 사이드 스텝이 밑에 쪽으로 보니다 재질이 뭐 하나 우글거리는 데가 있거나 하면 옆에서 뻥 박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박았을 때 옆에 얘가 그렇게 심하게 되었다면 여기까지도 영향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1, 2, 2를 해보면 네 근데 거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조금 보이시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보이세요? 네, 네. 거기가 이제 어... 스판 용접이라고 쇼에는 음. 접착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로 팍팍 찍어요 아, 네. 그래서 부착하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남아있죠?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옆에서 추돌해서 교환한 건 아니다 요거는 그냥 뭐 정말 교환만 해치무 사고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교환이 아니라서 상금이라서 그러 거예요 다띈게 아니고, 이거 두 개만 아마 조정하지 않았을 것 이것도 엔진 소리 좋네요. 차는 엔진 초반에 힘도 좋은데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뒤에다가 놓으면은 얘가 차가 브레이크를 좀막 밀어내려고 그는것 같아요. 엔진 상태가 좋은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션이 콜렁인 느낌이 아니고, 앞으로만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차는 정말로 괜찮네요 디션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 이제 세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CLA 고요 지금 C클래스랑 CLA랑 비교하는 중이십니다 근데 이제 요 차가 이제 연식이 다른 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요 차가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스타트 버튼이 아니라 요 자동 음, 스마트키 아. 키 자체를 넣는 방식이에요 요것도 스마트키긴 한데 네. 그리고 뒤쪽 실링도 깨끗하고 뒤쪽 실링도 깨끗하고 벤츠가 이제 조금 이제 욕먹는 게 <웃음> 실링들이 예쁘게 안싸져 있고 <웃음> 이렇게 <좀> 지렁이처럼 되어 <웃음> 있죠 이쪽도 사고 없습니다 뒤에 공간들이 스페어 타입 아마 제가 이런 빠져 있을 거예요 요즘에 뭐 문제 있으면 다메카차를 부르니까 차 보다 <웃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저... 드는데 네요? 좋네. 좋은데요? 네, 뭐 엔진 미션은 거의 뭐 A급이라고 봐도 될정도로 이거는 누가 봐도 실차 수리 안할 것 같아요 차가 군더더기가 없어서 웰판도 뭐 깨끗해요 엔진 상태가 무엇보다 좋아요 네. 뭐 펜벨트에서 소리 나는 거는 사실 뭐 슬픈 차라서 뭐 부산차나 6,7만 원, 8만 원 하는데 이거뭐한 15,20만 원 된다고 쳐도 제 생각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에 들어왔을 때차 상태, 컨디션이 차에서 좀 음. 그쵸? 뭐 냄새가 좀 나거나 이 음. 그 안에 실내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 이렇게 방향제를 좀오버해서 쓰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죠? 지금 보시면 뒤에도 컨디션 이좀안 좋죠? 근데 이 차는 상태가 괜찮다 그래도 제가 차이가 좀안 좋았어요. 도착했어요. 아니면 안 돼, 안 돼요. 고객님 댁에 지금 도착을 막 했습니다. 차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요. 차 이제 직접 집 앞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네. <웃음>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네. 남자친구분은. 지금 현재 타시는 차도 저희한테도 구매를 하신 네, 차량이고 네, 네. 어, 데이트 이렇게 차는... 하실 때 남자친구분 차 많이 타셨었죠? 네, 네, 네. 차도 되게 좋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구매를 했다고 해서 네. <웃음> 되게 추천을 해줘서 원래 중고차는 생각도 못했다가 이렇게 좋해보니까 음... 진짜 생각한 거랑 다르게 너무 친절하고 아, 잘해주시고 차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드죠. 아,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웃음> 애기들 좋아하는데 잘 먹을게요. <웃음> 이제 고객님께 차를 인도해드리고 다시 이제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닝을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수입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으셔서 평소에 이제 생각하셨던 벤츠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남자친구분이 저한 저희 맨투맨 중고차에 오셔서 2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BMW 520D 구매를 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분도 이제 차 너무 잘 타고 있다고 또 칭찬을 해주셔서 여자친구분도 이제 남자친구분 말씀 추천을 받고 도전정고차에 어, 오셔서 차량을 구매해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이럴 때예요 사실 다른 이제 고객님들이 오셨는데 아, 저뭐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여기서 샀는데 지금 뭐 말썽 하나도 없고 너무 좋고 이런 말씀 들을 때 사실 너무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원래 안 드려도 되는데 또 사과를 또 이렇게 아 진짜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사과 좋아하는데 아이들 잘 잘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맨트맨 중고차 벤츠 C클래스 출고 후기였습니다.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